캠으로 쓰고 있는데 화상 세팅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색다르네요 화상 업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중 수업 하시는 학생분들있으시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SUS 비보복 13 슬레이트 OL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팩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즈 세고 문의를 증명하는건 사관학교 수석 입학 수석 교로뭐 레전드 시래전트 이송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얘기라서요 짠. 유튜브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직구를 하면은 거의 막 2월달 낸다 그러고 1 0까지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당근마켓도 싹다품절 매물이 없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 올리브영에 재고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고해, 구해온 옷소물 이뮬 비타민입니다. 14개에 할인해서 5만 5천원인데 직구로 사면은 거의 31분에 한 7,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액상이랑 비타민 알약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는 거고 액상 먼저 마시고 알약 먹으면 된다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세가지고 비타민계의 헤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가까 c a 가까 지 오늘 그것도 했지? 연나반가줄게 택시 안하시 응. 응, 너무 크다 근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이번 달 응. 계속 토마토 토마토오브, 토마토오는왜 지금 토마토오 싫단 말이야. 난 보신 같지도 않고 응. 나는 그다는소비스인 이게 어 그때는 개꿀이었는데 리얼하게 꾸는 표출된 하나의 통로예요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눈씩 내지는 해결 되지않는하는좀성급하고요 내지 어. 네. 그게 의미는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바글바글 득실 득실 꼬이고 그게 허용이 잘안 되잖아요 제 뭔가 코칭 해주는 코칭을 힘들어하 뭐냐 이 여기저기 어. 어. 뭐 너무 아파 게 이런 방송국 안에 갇혀서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좋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같요 산책 가야 될 시간인데 영상 찍는다고 조금 늦었어요 얼른 준비해가지고 수름이랑 산책 다녀올게요 이수름 <웃음> 가자 수미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수름 이슬음. 수름 수름 일로 숨에 깍지 낀손 가슴 앞으로 가져왔다가 힘, 들이 마시는 숨에 왼 무릎 펴주시고 내쉬는 숨에 발 모양 바꾼 후오 무릎 굽혀 중전과 반대쪽에 매트 방향 향해 전사 2번 자세 취선 오른손 끝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야, 한쪽 뺨을 바닥에 두고 잠시 휴식합니다 또손 어깨부분 바닥을 잡습니다팔꿈치 굽혀주시고요 양손 끝 바깥쪽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만들어보세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둡니다 앞쪽 바닥을 응시해도 좀더 좋고요 숨 마시고 상체를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 발끝 세워 바닥에 내주시고요. 숨 마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능한 만큼 두 다리 곧대 펴봅니다. 몸을 활짝 연다는 느낌. 양 발끝 멀리 보어주세요허벅죽여보려요시선 위쪽, 사선 방향 또는 천장을 향합니다. 체중을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세요. <웃음> 양 발끝 멀리 보내주시고요. 두 다리 곧대 펴봅니다. 올드바 무카바 그렇게 해주세요. 양팔에 벌리 두 다리 사이로 뻗어 냈다가, 이어서 두손양발 바깥쪽 날을 잡습니다. 오뚝기처럼 움직이며 척추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봅니다. 행복한 하기 자세. 아난다 발라사나 이제 가운데 와서 멈춰주시고 그러니까 오늘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다시 왜이걸 왜? 해? 너 가서 공부나 해. 내까지두잔다이다 호텔이랑 동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에미국에서 만났어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웃음> The w o r s 어디 없 오를백이 아, 날씨가 좀 따뜻하길래 얇은 자켓을 입어봤어요. Oh. 당신이 oh. 원하는 모든 클래스 집에 왔습니다 림동새우 대파, 칫솔거리 하나 섞고요 팬티라이너, 초미세모 칫솔, 생크림 200ml 다시다 땡초, 팬케이크 미스, 깐마는 페토치네도 자주 파자마, 그리고 쌍투가자 사왔어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트 갔는데있로 해. 바로 사왔죠. 저희 집 냉장고가 지금 극극극 극, 극 비성수기입니다. 요새 집에서 밥도 잘안 해먹고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요. 파스타 면사러 갔는데 아, 10만 원이나 주고 왔어요. 아 진짜 어렵다. 제가 아, 저번 주에 로또를 샀거든요? 아, 저번 주 아니구나? 저번 주... 이게 두 개만 맞을 수가 있나? 어이가 없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지침이라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검사를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좀 안심되는 것도 사실 있긴 했어요 저도 코로나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울어요 맛있겠다. 이게 진짜 쫌 맛있지? 좀 맛있네. 음음 <웃음> 자주 매장에서 29,900원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리나가니까 사야죠 마침 스몰 사이즈는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스물로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고 빨라구요 실물로 보니까 더예쁘더라고요 속감은 면보다는 좀 못하네 부들부들하긴 한데 나 아, 지금 옷 입고 입었구나 상의가 좀긴 기념 긴. 무서운 긴 속에 먹으면 안 돼가지고 쌍둥아서 한입더 먹을게요. 쪽이 더 내려가봐, 더. 더, 더, 더. 상체 숙이고. 어, 그치. 상체 조금 앞으로. 집에 왔어요. 저녁에 톤밥 파스타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 라탄 바구니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소짜, 대짜 두개다 사신다고 해가지고 밥하기가 좀 애매해서 상추 가자 조금 먹고 거래하고 저녁 만들어서 먹을까 싶어요. 음. 네, 이제 커피 마실 겸 문서 작업 좀 하러 갈 거라서 예쁘게 마우스도 바꿔봤고요. 마시벨로 마우스에 핑거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손에 걸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보기 싫다 하시면 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숨길 수도 있어요. 개명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소설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기운을 좀 받아서 타이핑을 좀 하고 오려고요 한명 중도, 중도 하네그래중중 하나가 나무 안에 떡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해. <웃음> 엄마를 울쓰